incomplete information. 네. 그것은 그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그런 완벽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괴롭힘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And 네. it is t h e two men that will cause them to loyally tune into the next episode. 그것은 이러한 괴롭힘이다. 그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다음 에피소드를 보게 할 보게 하는 네. 보게 야기시키는 그런 그룹입니다. To get 네. the questions answered and relieve the tension, 그질문에답 답을 얻기 위해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긴장감을 해소해소하기 위해서. 네. Here's another example. 여기 다른 또 다른 예가 있다. If you've ever heard teasers for the eleven o'clock. You said something like, What is President George Ubush's secret agenda against the terrorists that he's not telling the American people? The answer will shock you. You said 11. Yeah. Uh, you the 11th news, what's that? If, uh, 만약 너가 그 11시 뉴스에 대해서 티저를 봤을 때, 어떤 11시 뉴스냐면, 이런 것을 말하는 11시 뉴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비밀 의제? 의제는 네. 무엇일까요?